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참! 오늘은 구독자분이 요청하신 음료수인 맥콜과 닥터페퍼인데요이두 음료수는 많은 사람들이 호불호가 나뉘는 걸로 조금 알고 있는데요. 맥콜은 콜라도 아닌 것이 보리차에 탄산을 섞은 느낌이라 포가극명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닥터페퍼는 영국의 나이 많으신 할머니께서 좋아하던 음료수였는데 주변 의사들이 탄산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된다 어? 살산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게다가그 할머니께서 그 의사분들보다 더우월하다는 그런 재밌는 기사가 있었어요 서로 용량이 달라서 내꼴 3개, 닥터페퍼 2개로 용량을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러면 원샷해 보겠습니다 자, 자, 자, 자! You gotta g e into the g 체리맛이더 둔탁해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둔탁하고 뭔가 무거운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둔탁한 느낌이 있었어요 보리맛과체리맛의 조합은 조금 그랬어요 조금 아쉬웠다고 해야 되나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매뉴언가 차